이런 거. 자조따 자. 도. 마홍사. 오케이. 오케이. 마홍사. 이번 작업은 엄마부터 퍼포먼스까지 다 선생님과 함께 음 작업형과 함께. 이는들어게 그때 초어들이 이제 않게 하려고 초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정말 저답게 하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참고 그냥 얘기를 나누고 아이디어 나누고 작업했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가 어, 너무 멋있다다와 여기가 진짜 멋있어. 와. 좋다. 너무 같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기다다 너무 좋다. 너무 다지나다다참여좋으니까좋아 너무 좋다. 너 이런 느낌이 음. 반것 같아. 예. 아주 좋아내좋야내 국. 좋다. 너 예아 yeah. <웃음> <웃음> 기분 너무 딱딱 아, 네 이따가 선생님이랑 이제 아마 전체 마무리 다될것 같아요 이따가 뭐냐 조명 감독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 오셔서 봐야, 뭐 미팅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도 아이디어 있으면 또나도 나누고 어쨌든 어쨌든 나는 이 작품 하는 것도 의미는 사실 완전 내가 이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왜냐면 음마 자체도 다른 무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좋습니다 이제 저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안무만 잘 나가면 다 문제가 없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일요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셨어 <웃음> 오케이 열심히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일단 정리를 했는데 저나 선생님이나 이거를 일어나서 이거 다운하고 다시 올라오고 응고, 그리고 다운, 수, 하고,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하고 응고. 오케이. 다운. 아, 계속 혼자 하니까 <웃음> 네, 네, 네. 오케이. 더 맡겨도 되고 처음에 느낌 좋았어요. 오 <웃음> 어, 좋은데? 그리고 꽉! 선생님 이거 그 느낌이 하나 받았받선생님이 <웃음>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소리 갑자기 뭔가 이 요니카 느낌 아 좋아 좋아 네 오케이 뭔가 좀더 쓰세요 그냥. 그냥 하면 더 쓰세요 해, 더 쓰세요 좀더형 어때요 응. 이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 느끼는 거다 다르고 다른, 뭐, 어, 사람마다 다 다른 뭐 그냥 진짜 슬픈 사람이 있고. 자기 힘든 거 생각할 사람 있고 이거 보고 웃긴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왜? 저는 사실 그거예요 이거의 작품에 대해 못 따라보고 이해 못 하고 그런 사람이보다 그냥 이거에 대한 감동 조금만 봐고 자기의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 진짜 진짜 순수하게 좋아 진짜 좋아 타고난 어떤 감성적인 것도 있는 거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바로 할까요? 예스. Yes. 그럼 지금 거의 비 오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지금. 미치겠네. 괜찮아요 네이도 하면 돼요 쏘리 쏘리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오늘 이제 제대로 좀더 끝까지 어, 완성을 시켰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연습하고 더 감정 놓고 더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연습하겠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맨 이제 삐들어갈 그런 감정 편현은 그런 거다 보니까 편집 너무 많 되면 그니까 감정선 아니, 전달 안 되는 아니, 느낌이 들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오늘 한 10시 반쯤에 일어나서 지금 컨디션 되게 좋아. 요이렇게저 음. 어, 개인 서어곡일년 음. 만에 다시 하게 되었어요. 이 곡은 그냥 저를 위한 하는 작품이라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이 감정, 보는 사람한테 감동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작품 보고 자기 감정, 자기 무언가를 느꼈으면 그거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잘 맞았어요. 아, 좋겠어요. 아, 아, 여기는 다시 찍어야겠다. 아, 어, 괜찮은데? 아, 어, 여기도 좋았다. 이 가구. 와우. 여기. 어, 안보이네안 보인다. 보였어요. 보였어. <웃음> <웃음> <웃음> 완벽주의자 D. 아, 형 괜찮아. 괜찮아. 형 괜찮아. D. 어? S. 어? 어. 위해서라면. D. S. 행복하면 돼 어. <웃음> 장단선은 형이 진짜 잘 맞죠. 이거 차기다, 이거. 맞아, 차기. <웃음> 형은, 형은 차예요. 저는 차. 오케이. 오케이. 형 좀.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이 작품을 저랑 맞는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만드는 작품이니까 앞으로도 작품으로 더 저답게 많은 표현과 감동 줄수 있는 디 l 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